선생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제가 에자에 두는. 저희 <웃음> 신, <웃음> 신상.. 신상.. 뭐 중에서 웃으면서 저희 보고 이거를 하면. 신상 구취고요. 감독님 거까지 세개입니다 아, 이거 참참 진짜로 해. 인스타에 되게 많아요. 잘어리 어? 그래? 어, 인터뷰 해? 하실 때는 뭐. 네? 아, 고시네까생시네 고생하시네. 하겠습니다하 숙소로. 이 홈런 세고생하로네고생하하겠습니다 홈런 네고이하시네 고생하시네. 고생시네고생하시요 아, 멋있죠. 네시시 음. 물어보면 좋겠네 되게... 삼성 화이팅. 네. 네, 목걸이 멋있습니다. 네. 네. 네. 목걸이 시선이, 다, 시선이 다 일로 가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잘 어울려요. 근데 진짜 잘 어울리신데, 진짜 진짜로. 시선 손님부터 목걸이까지 제가 안 어울리는 하나도 없어요. 시장님 근데 너무 <웃음> 너무 속쓰러워 목걸이 쳐다보고 있어요. 첫승 하면 인터뷰할 때 목걸이 하시는 고하시거 어떠세요? 첫승 하시는 거 보시죠. 그거 어렵지 않으신데. <웃음> 야구장에서 사는 건첫 승. 아 그치 그치 네. 이사복이촬영게좀 네. 네. 쑥스러웠어요. 네. 제가 홈런 치면 네. 이제 앞을 아, 갔어요. 그거로도 아니 안 무거운가요 근데? 아, 가벼워서 다행이니다다 맞아봐도 돼요? 플러스틱. 아, 아. 플러스틱. 아. 음. 금으로 했으면 좀 멋있었어요. voices. Kumura, what I w o u 어 d h a v 도 d 이 n e What was i 카메라 보고 w 한번 뭐 흔들어 h a t w 친해지기 위 말이 이탈이니까 <웃음> 두분 이미 친해신거 아닌가요? 친하죠, 네. 기차도 같이 타는 거고 <웃음> 미디어데이 와보신 게좀 어떠세요? 일단 지금 멀리서 왔기 때문에 되게 졸려요 <웃음> 긴장해서 너무 <좀> 빨리 왔어요 <웃음> 그럼 제이 선수는 거 어떠세요? 두 장으로 참가하시거 미디어데이요? 네. 음, 뭐, 미, 일단 미디어데이 일단 참가한... 초대 중간만으로 너무 감사하죠 재밌게 즐길, 즐기, 즐기다 갈 생각입니다. 저희는 더 노래 흥얼거린거팬분들 많이 제요를 해요. 네. <웃음> 저는, <저>, 어, <웃음>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웃음> 영상 이미 남겨 있는데 <웃음> <아니, 웃음> 다른 사람이대해 <웃음> <잔>, 잠깐 <웃음> 피렐라가 우리 팀 가수라고 말 이렇게 하거든요. <웃음> 선수들 노래를 들어볼 기회는 거의 없죠. 선수들끼리. 그럼 <웃음> 어, 반대로 태희 선 노래는 들어보시어요 저도 여기 와서 놀고 있어요 그럼 지금 고들어보 아니요, 레슨이... 아니요. 어. <웃음> 아니, 그 질문 <웃음> 나올 줄 알았어요, 공약, 공 아직 아니. 얘기도 안해 아니요, 아니요. 공약. 아 아니, 아니. 아니. 그래도 혹시 이제 우승하면 뭐, 그러니까 노래 말고라도 혹시 공약 같은 거고아어비지 뭐. 아, 있잖아요, 팬들이 제일 사랑해주시는. 요 3대1일지 어떻게 입니까? 여기 옆 어, 있잖아요, 네, 있잖아요. 네, 아니요 네, 저는 아니에요 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없을 때 잠깐 뭐 네. 이거 뭐꼽지진 않으면 돼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실점이? 네.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네. 모든 시선이 아, 여기 쏠려가지고 오늘은 목걸가 멀리서도 눈에 띄긴 해요 에 드세요 목걸네 <웃음> 되게 음에요스펀지 <웃음> <돼요. 웃음> <웃음> 스펀지 눈음 들어가요 목걸이가. 너무 창피해. <웃음>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이런 큰 목걸이를 삽니다. 참하다. <웃음> 너무 밝게 <발견치신> 찍은 것 같은데. 부끄러워요 <웃음> 지금. 아 여기 다 시선 여기로 쏠리잖아요 지금. 좋은 좋은 거 아닌가? 요 저희 팀 선수들이 강릉님, 관심 많이 받는. 감독님 것도 준비했어요. 드리려고요 어, 어, 아직 안 들었구나. <웃음> 진짜 이걸 하라고 나오라고. 아, 안 진짜? <웃음> 감독님 반응 라이브로 한번 찍어주세요. 드렸어요. 아. 아, 제 말을 잘라주시고. 아 이거요? 이거요? <웃음> 네. 방금 한말은 잘라주시고. 아 감독님 보시면 안 돼요? 네 보시면 혼나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동성로로 나가자. 그지그 중앙 무대 거기. 거기서 태인이가 노래 <웃음> 한 거. 선수들 공연 한번 하는 거로 춤도 추고 노래도 한 번. 뭐라도 하면 돼요 동성로에서. 노래 말고 저는 춤춤 사회용 사회. 네. 어 그런가. 아, 그러니까 사회 사회자요. 사회자. 노래는 그 이재현이 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재현이랑 뭐 해도 있으니까. 네. 춤 지찬이가 춤이 되고. 결국 아까 얘기한 군비즈다 시키시는 거야. 네 뭐. 부장님은 뭐 하시나요? 부장님 <웃음> 어떻게 보았어요? 뭐 <웃음> 저요. <웃음> 경호. <경우? 웃음> 저는 이제 팬분들 홍보 담당해야죠. 월몇 시에. 동성로에서 선수들 뭐 한다 제가 이제 홍보. <웃음> 진짜 배고 가요 그다음에 선수를 <이거를>? 한번로 <웃음> 왔어? <웃음> 아니야. <웃음> 푸른피의 사나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박진만 감독과 주전 고재희 선수, 원태인 선수입니다. 위오와 왕, wow. 새 사령탑과 새로운 마음으로 모시는 팬들에게 승리와 놀라움을 선물하겠다는 사장단입니다와 오늘 가장 이상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팬들께 인사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장 선 옆에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블링블링한 재주. 소외 김재호. 네. <웃음> 자 이번에는 엔지나이오스 선수랑 만나보시죠. 강인권 감독과 주장 손아서 선수, 그리고 구창호 선수입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어, 예! 3번 게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앙 하시면 됩니다. 앙 하는 게임을 한요 네. 하나 둘 사면. 자안 좋은 마술 포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앙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웃음> 하나 둘셋 아, 암이 아, 정말 앙증맞은 아, 소리가 아, 있겠습니다 저는 뭐노인자 남성보다 좀더 개업이 있지 않나 아네네칭 뭐 생각 네. 감사합니다 네. 출석 네. 배우기 네, 계속해서 삼성라이온즈 박진만 감독의 출석을 들어볼게요 <웃음> 안녕하세요 삼성라이온즈 감독 박진만입니다 어, 작년에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작년 마무리 훈련부터 스프링 캠프까지 우리 선수들 어, 정말 열심히 했고 또 많은 땀방울 흘렸습니다. 또 올해는 어, 그런 준비를 열심히 잘 해서 어, 팬분들께 열정적이고 그리고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선수들과 열심히 한번 달려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요즘에 이제 주위에서 삼성 라운지가 이제 하위권으로 많이 지목돼 있어가지고요. 저는 뭐 가을 야구보다 우리 내부적으로 더 열심히 다 열심히 좀더 뛰어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또 이강철 감독님께서 또 삼성 라이즈이또 솔직히 한 명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지목해 주셔가지고 저도 좀 지목을 하겠습니다 우선 KT랑 아. 네, LG 트윈스가 이제 가을 야구를 같이 할것 같습니다 아, 그럼 네. 원래 생각 혹시 다르셨나요? 저 내부적으로 그냥 열심히 뛰겠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또 주목을 해 주셔가지고 네, 먼저 의상 컨셉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해요 자 지금 원팅 선수가 제 눈을 바로 피하셨는데 원팅 선수에게 네,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걸이가 지금 어떤 컨셉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든 연휴인가요? 네 저희 홍보팀에서 입혀주는 대로 입고 왔는데 <웃음> 어, 꼭좀이 목걸이를 차달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차게 됐습니다 네 직접 차 보니까 좀 기분은 어떠세요? 많이 무겁나요? 아니요 뭐 무게는 없는데 아... 이 제가 제 이걸 홈런 세레머니로 올해 만들려고 생각을 해서 아... 옆에 오... 있는 이 제1이 형이 올해 홈런 많이 치고 많이 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실은 오재일 선수에게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네. 제가 알기로 오재일 선수가 좀 수줍고 내성적인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음... 지금 목걸이를 차고 계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기분이 좀 어떠신지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일단 이렇게 큰 목걸이를 처음 찾봐서 너무 쑥스럽고요 <웃음> 그래도 차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차고 있습니다. 네. 근 저희는 아직 그 구체적으로 선수들끼리 얘기는 해보지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원태인 저 삼성의 또 얼굴인 원태인 선수와 또 구자욱 선수, 뭐 이재현 선수, 뭐 여러 인, 젊은 선수들이 또 대구 동성로에서 오. 축하 공연을 오.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공연을요? 제 생각인데, 저저 네.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네. 얘기해봐. 원테인 선는 네.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혹시 춤인가요? 노래인가요? 둘 다인가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웃음> <웃음> 어, 처음 듣는 얘기고, 네. 우승만 할수 있다면 네.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 팀에는 저보다 인기 많은 굴비즈들이 있기 때문에 아. 네 맞게만 줘놓으될것 같습니다. 아. 네. 다음 선수들 중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빠른 순서대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번 오재일, 2번 강민호, 3번 김태훈 4번 이원석 삼성 라이온즈 화이팅 야 이게 진짜 어려워서 <웃음> 저는 사실 질문을 미리 받거든요 네. 네 맞아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내린 답은 있었는데 맞는데 저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빠른 순서부터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1번이 니다 제가 1번이고요 1번 분이인데 2번이 이원석 선수 오. 3번이 강민호 선수 4번이 김태훈 선수 야, 원태인 선수는 어떠세요? 직접 덕어져서 많이 보시고 응원 많이 하시니까 이 순서 동의하시나요? 태군 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가장 빠른 선수는 오세일 선배가 맞을까요? <웃음> 네, <웃음> <웃음> 맞는 <맞은> 것 같습니다 <웃음> 배트 스피드가 아니라 달리기였는데 네. 어,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야구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Nice 어디서 어 계셨어요? 뭐, 뭐, 뭐, 숨있었지 카메라 안 비치나. 가저가시는 것만 따라갈게요 어, 이곳까지만 이곳까지만 갈게요 나시나시가시시시시가시시 <놀리나> <놀리나> <놀리나> <조금씩만 쉬어봐요. 놀리나> <몰라. 놀리나> <놀리나> 이거 기념으로 간거아니한 번만 찾아보셨으면 안 착용제... 돼요? 아직 3초만3초만 기념... 3초만. 감독님 3초만이3초만 3초만? 진짜 이걸 하라고 나오라고 거 아, 아, 아, 진짜. 가 카메라도 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만이야. 그거 감독님 기념으로 이거 뭐의 기념으로 가지고 가. 어 인기 많아요? <웃음> <웃음> 근데 생각보다 가벼운데? 되게 가벼수네요 30년은 젊어지신 것 같아요 30년? <웃음> 몇 살이시죠? 딱 <웃음> 20대 감독님 근데 골든블러브보다 그냥... 오늘 멘트 준비를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 완전 <웃음> 아니야 자연스럽게 하신건데 준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그냥 음. 생각나는데 직흥적으로 진짜 그거 하고 거 있으면 칼날 뻔했수고하습니다 <웃음> <웃음> 선 개막전 네. 전까지 일정 어떻게 되세요? 어, 내일 이제 가서 바로 훈련해야죠 팬들이 적어주신 응원 메시지거든요? 여기다 사인해서 아. 라크에서올려드리는거어요이미디어 아. 어떠셨어요? 어. 생각보다 너무 금방 끝났네요. 또 어, 저희 엄청 주목받은 거 아시죠? 목걸이만 거. 아, 아니, 잘생겨서 주목받았다. 아, 잘 생겨서 주목받았다. 야구를 잘해서 주목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될것고요 일단 저희 선수들이 이제 작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위해서, 위해서 올 시즌 진짜 준비를 네네네. 많이 했거든요. <웃음> 오늘 저 토요일부터 시작인데. 저는 항상 그랬듯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응원에 보답하는 경기력으로 올해는 꼭 가을 야구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구가 잘하는거죠? 세빛 응. 제가 응. 4월 1일 할게. 저폼 개막전, 응. 나머지 응. 같이. 4월 1일 폼 개막전 많이, 많이 찾아와주세요. 많이. 친해졌어요 <웃음> 저희, 저희 베스트에요. 제진베스트만요 제일 에요제에요 제일 베스트에요. 제일 베스트에요. 제일 베스트에요. 제일 베요 제일 베스트에요. 제일 베스트에 제일 베스트에요. 에요제아요 제일 요제제제 안 돼요. 지금 빨리 어, 가야 돼요. 아 그래요? 안 아, 가. 아, 잠깐만. 지제집 서서 못는 거기는 원이 집이라서. 저희 집대구 갑니다. 고하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네. 주시세요 어, 한, 한, 한, 한.